<웃음> 앉아있는 사람들까지 어누가 어, 어, 알아? 오늘 안돼 이거 불안해 또 이거 또 유튜브 어? 나오는 분위기야 어? 일단 놓고 어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 아 지납 지납 이제 줄 들어갔네. 어. 응. <웃음> 앉아 있는 사람들까지. 응. 지경는는워도가심취해 폐화도는 뭐제가 아까워 폐화는 거기 이거 어떻습니지거 <웃음> 내가 너무 과한 걸 시켰나봐 <웃음> <웃음>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거니? 폐화도는 <웃음> 뭐 시킨 거야? 뭐 이것저것 시킨 거같 더블치즈 더블치즈? 음, 맛있다 더블치즈 <웃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짭조름하다. 맛있는데? 맞아. 불밭도 나고. 고기 되게 부드럽고. 고기가 약간 고기 맛이 하나도 고기 비린내는 건데. 음. 음. 음. 근데 여기가 버토를 엄청 굽나봐. 버토 음. 맛이 빵에서 엄청 나네. 음. 음. 어쨌든 최근에 먹어본 버거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편? 아니, 한 번은 거의 피해 진짜. 완전히 피해 있더라고. 좋아하는 거아 멋있는 아무래도 패티와 두 장이니까 좀 양이 있네. 엄청. 이거 남다르다고 생각해. 그 약간 짜다. 그래서 음, 우리가 무리 싱겁게 먹는 사람한테는 약간 짜운데, 약간 그짠게 미국에서 먹는 햄버거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약간 버터에다가 약간 버터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느낌. 근데 희한하게 또 감자 튀김에는 간이 하나. 가 호떡을 어 마스크 음. 괜찮죠? 음. 이제이그그 음. 그 근데 그막 뭐 고기 육즙이 그냥 확확 찢히는 게 그냥 그냥 칼로리 팍팍 올라간다는 거 먹으면 1kg. 바로 먹으면 바로 어느 쪽으로 가요? 아래쪽으로 가요? 위쪽으로 네네. 가요? 저쪽으로요? 아래쪽으로 내려, 가요? 내려가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준비 다 조심해 될것 같아. 오케이 내려갈 때 조심 네 크게 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차한대 네. 옵니다 네, 네. 천천히 차두대 오네 네. 그래 죄송합니다. <웃음> 자, <웃음> 그게, 그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웃음> 사과를. <사발을 웃음> 아, 오버야, 오버. 오보. 자, 아. 나가요. 그래, 가. 갈게. 골드윙 많이 보이네. 그러게요. 응. 내가 세나를 내 헬멧에 귀보다 위, 높은 위치에다 달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안 들렸던 게 있어. 지난주에 와갖고 아. 헬멧 옆에 파, 어. 파내고 다시 달았는데 이제 진짜 잘 들린다. 아, 어, 그렇지. 귀에 바로 위치에 정위치에 어. 잘 들려. <웃음> 됐는데? 어. 자.. 어. 뭐지? 두캐너 자, 왔다. 네, 왔다 왔다 아, 미쳤다 산토리는 한 번도 못 가고 여기 가서 맨날 오겨봤다고 하네 그러네 어. 어. 어. 이 라인 중에 저기가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아, 라인. 그래? 산토리는 그러니까, 가봤는데 별로야 별로 아 그래요? 여기 오른쪽에 아, 칼럼이라고 아, 있는데요. 음. 여기 아, 위로 올가면 칼럼. 칼럼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여기서 제일 좋아요. 아 그래? 30m 아. 저쪽 칼럼. 여기 음. 위로 저 뒤에 음. 아, 잘안 안 보여가지고. 아안 보여. 저기 올라가면 아, 되겠죠. 아, 근데 아, 또 저, 저, 저, 뒤에가 저, 저. 보면, 뒤에가 더 좋아요. 바다 안 보이는 뒤쪽이 더 좋아서. 음. 이는 이제 가본 때보다는 식당이 하는 것 같아요. 안 가본 어. 데를 좀 여기저기 대처를 해보려고 하는.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김포사니까 아. 어.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요. 아, 그러구나. 맞네. 딴데 나가면 너무 시, 너무 멀어서. 여자 친구도 그래요. 이제 안 가본 데좀 제발 다른 길좀 가보자. 더쳐 <웃음> 어.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웃음> 뭐 하니? 그래서 <웃음> 지금 답답해 하잖아 아, 북해는 좀... 북해는 지금 뒤에 답답해 하잖아 어, 여기 거의 다 왔는데요 어. 여기가 제가 차 그, 주차장이 두개 있는데 꼭대기가 엄청 높아요 음. 아, 그래서 안 되실 것 같으면 첫 번째 그냥 낮은 주차장에 대시면 될것 같아. 되게 경사가 높아가지고. 아, 아 네. 첫 번째, 첫 번째가 돼야겠다. 오케이. 아, 네, 네 경사로 본거 네. 별로 안 좋아해? 아, 다, 다첫 번째에 되죠, 보네 그래, 자. 아, 시력이 낮다. 네. 어안 돼. 다 높은 데로 가. 에? 그래. 옆구이나 높은 데로 입에. 엄청 높아요. 어, 누구 알아? 좋죠.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거 불안해, 또, 이거 또, 오늘 유튜브 옆에 나오는 분위기야, 이게. 옆머이옆머니본인이 그럴 서도 있죠. 그래. 네, 거기, 제공한 다음에 거기 갔더니 밑에서 그 클러치 레버 팔고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웃음> 여기 한번 살살 보시고, 올라오세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우회전 깜빡이자전거 어, 있는 애들 그쪽이에요. 이... 어, 여기 어, 차가 많지? 뭐지? 이자전거 애들이 여기 알았네 이제. 아, 이거 뭔데? 아, 일단 어? 놓고 어? 일단 놓고. 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싫어, 싫어, 싫어.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 북한 놔, 그냥 예, 한 놔. 한 그냥 안 놔, 나 그냥 나. 오 오케이 그냥 나 잘했어. 나 이거 못 올라. <웃음> 어. 어. 고인 거 거기서 그냥 그냥 그대로 있어. 어. 음. 괜찮아. 괜찮아. 어. 아. 아니 아니 이걸 차를 올리고 난 내려올라 그랬더니. 오케이. 저 어, 이건 사이드가 어디 쪽이야? 아. 이쪽 가야 돼어 잠깐만. 어. 왼쪽으고 하나, 둘, 셋. 아. <웃음> 사이드 쳤죠? 쳤어요. 예. 아. 기어나 다. 기아는 내 브레이크 잡고 있으니까 3단에 들어가 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아가 아 아이 3단이라서 힘이 없어 못 그러니까. 올라가. 3단에서 못올라가니 아. 잠깐 보이거는 뭐 형님 1단으로 해서 그냥 올릴까요? 1단으로. 일단으로 올려요? 잠시만. 어떡해요? 저거 오토바이 먼저 저거 처리하셔야 될것 같은데, 잠깐 세워놓고? 어, 그래야 되겠는데? 어, 잠깐만. 네, 제가 자꾸 쓸게요. 저, 아니. 어이, 아, 네, 네, 네, 네. 어이, 반갑습니다 어이, 좋은 오토바이 타시네요 아, 아, 어, 네. 네. 네. 아 예. 음,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다이아몬드 스텝이군요 <웃음> 환장하겠네 먼저 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리랑 투어를 할거기 때문에 이게 다이아몬드 말로만 듣는 이게 일단 여왕벌 보호 대응이잖아 옆에 아무도 없는게 좋은데 <웃음> <웃음> 형들 추월하고 가요 네 추월해서 가세요 뒤에 따라오는거 부담스러워 <웃음>